자, 월급 180, 차 없는데 연애 가능합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백수 관련해서 영상을 몇개 이제 올렸더니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것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월급이 얼만데, 나는 지금 백수인데 나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자, 연애 포기했어요. 요즘은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는 싶은데 내 상황 때문에 지뢰 짐작으로 포기하게 되죠. 연애도 도전이고 내가 실천할 대상이에요. 내가 해보기도 전에 지뢰짐작으로 포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연애가 완성된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까 자이 질문의 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은 미완성인 것 같고 완성에 나가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내 현재 가치에만 골몰하고 그걸로만 모든 100% 같이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은근히 차량이 무엇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보여요 물질적인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자, 이걸 가늠을 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은 내가 배제해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현재 가치에 집중하는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배제하면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딱 보였을 때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빠르게 판단을 내려줄 시간을 절약해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 행색은 이런데 진짜 알부자가 아닐까? 오히려 다른 생각으로 그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집니다. 내 기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현재 가치는 뭔가 아직까지는 미달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걸 넘어서는 어떤, 넘어서려는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현재 가치를 뛰어넘기 위한 어떤 노력, 내가 지금 월급이 부족하면 투잡을 해서라도 내 가외 수입을 늘리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상대방한테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줘 지금 현재 가치를 한번 뛰어넘으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현재 가치도 미비해요 현재 가치도 스스로 느끼기에 미비한데 상대방한테 과대포장 돼가지고 겉으로는 엄청 열심히 사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밤이 되면 어디 고박하러 떠난다든가, 농 즐기느라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든가. 자, 이거는 상대방을 오히려 기만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 내가 현재 가치가 조금 부족한데 좀더 나아지려는 모습에 감응을 하고 이걸 인정해 주는 사람과 내가 합을 맞춰 나가면 된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을 볼 때도 같은 관점으로 봐야겠죠. 아, 이 사람이 현재 가치는 조금 나한테 부족할지라도 무언가 하고 있네. 무언가 하려고 하네? 무언가 의지가 있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네? 자,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이건 가산점을 내가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완성인데 현재 가치가 부족한데 완성인 사람만 내가 바라면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연애도 결국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중에 속하는 그 행위입니다. 아무리 잘난 유명한 저명인사더라도 나하고 합이 안 맞으면 박지성이건 박찬호던 간에 배제해야 돼요. 나랑 맞지 않으면. 예전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잘 됐을 때 좋은 모습만 보여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자. 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 내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내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 아이 사람하고 같이 완성해 나가면 더 만족도가 크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완성된 입장에서 서로 만나면 조금이라도 이 기대치가 떨어지거나 상대방의 어떤 불만족이 생기면 그 가치가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연애라는 게 결국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지만 내가 지금 오답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지레짐작으로 시작도 안 하는 거. 이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눈에 불을 켜고 하이에나처럼 당장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내 가치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자, 연애도 인간관계일 뿐이다. 현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딱한 명은 꼭 있습니다.